어 보다 어, 어. <웃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어야너왜 애교 부리냐 어어어 어. 어. 진짜 누가, 저렇게 어희나, 누가 이렇게 했냐 어휴 나 이게 왜 이렇게 나 이거 어아애 넌. <웃음> 아애교 부리고 있어. 와 진짜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모피! 모피니,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모피니! 모피니! 너 애교 부리지 마라, 진짜! 모피니! 어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 아니야, 뽀다 뭐 모피니, 이 기억고 사골치거나 그러니까. 어? 진짜 애교 부리네 얘. 엄마 진짜. 진짜 웃기네. 어, 진짜 이런 경우 없었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거 진짜 안 하고 <웃음> 어. 김어빈. 이런 경우 처음인데. 그러니까. <웃음> 오늘은 소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요. 우선은. 그대로 놔둘게요. 이렇게 레스팅 해주겠습니다. 한개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자, 이제 먹어봅시다. 너무 잘 됐죠?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먼저 그냥 먹어보겠어. 어, 그냥... 음... 그리고 이 파가 진짜 맛있대. 같이 먹으면... 음... 음... 음. 파가 예술이야! 파가 진짜 맛있어. 우와! 우와! 아, 이건 진짜 맛있다! 파가! 파가 미쳤어! 와사비! 음! 어우,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쳤나봐. 음! <목소리> 부부부송, <돈> 부부부 막그는데자 가만히. 네. 가겠습니다. 완성 a 손 버터 버터 버터 손 a t a s o n a s s o s 니도니좋은거할때있고할이고오이데오도고 오이고, 이고오이이고어이고어이고어이고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 오이고, 오이고, 오니 진짜 푸실푸실해. 맛있지. <웃음> <웃음> <웃음> 엄청 어우, 맛있지. 응. 더 먹어. 맛 음. 음. 음. 조금 싱겁지? 음. 맛있다. 끝났어? 이 청소는 괜찮지? 어, 너무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어. 음. 근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어 저도 강 많이 너네들 버터예요.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저는 김 범토입니다. 버터. 저는 김시고 제 아들은 김오핀입니다 짜잔! 이게 뭐묻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응응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아응응응응응응응 어, 앉아 <웃음> 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기다려. 어, 기다려. 이 사람이 오면 또렴구나 이게 어? 귀 엄청 자주 <웃음> 없어 귀가 <웃음> <웃음> 어디갔어 <너? 웃음> 어? 귀가 어디갔어? 귀 어디갔어? 여기 <웃음> 누지 여기 <웃음> 귀가 어디갔어? 어? 여기 누지 이거? 음... 어음그리 딸기랑 같이 먹어봐 딸기랑? <웃음> 어. 그래? 그래 한번 먹어볼게 생크림이야? 생크림이랑 마스카포네를 섞은... 아니, 빵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죠? 뭐가 부석부석한 게 알겠는데? 뭐, 피니... 이거 먹고 싶어? 뭐, 피니... 그러면 앉아... 앉아... 귀는 왜 뒤집어졌어? 자... 버터도 먹을 거야? 버터 이거 안 좋아하잖아? 뭐, 뭐, 오피니가 먹어서 먹을 걸요. 어. 자, 오피니 먹어. 안 먹는다 봐라. 어? 누리도 먹는데? 우리 처음 하는 아니고? 어? 먹었어. 너. 어? 누리. 옆에 오피니 있었어. 응. 음. 자, 오피니 다 자이큰거다 먹어. 먹어라. 오피니 맛있지? 오피니 과일 좋아하지? 그래. 오피니 좋아하지, 이거? 허터 아, 는안 좋아하잖아.